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스토리노입니다. 오늘은 판마트에서 제가 10주년 기념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10주년 행사에서 제 영상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웃음> 이상한 정면만 편집돼서 나온 것 같은 느낌. 판마트 10주년 축하합니다. 짠! 네 이렇게 제가 축하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판마트에서 판마트코리아 네, 아니고 글로벌 판마트에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꽁꽁, 싸이게 국제 택배. 면이게이 들어있나? 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생겼는지 한게 보고 게시면 제가 다 뜯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끼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리 멀리, 멀리, 멀리. 귀여워~ 음, 귀여워~ 우와~ 이건 진짜 짱이다~ 어머나, 세상에다야~ 어, 나이아크릴판을 갖고 싶다~ <웃음> <웃음> 어, 이렇게 꾸미니까 너무 예쁘다~ 박스에다가 미니언즈는 되게 미니언즈 같진 않네, 똑같이... 예예, 음. <웃음> 내가 갖고 싶었던 애! 이은 어디 캐릭터? 야 어디 캐릭터냐고 누군가의 캐릭터가 누군가의 캐릭터가 누군가의 캐릭터가 누군가의 캐릭터가 누군가너 캐릭터가 누군가 캐릭터가 누군가의 캐릭터가 누군가의 캐릭터가 어우 얘야..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이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뭐 어우.. 어그 어우.. 어우..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우.. 어어 꽉찬 느낌이야 얘 뭔가 꽉 찼어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치? 아우, 미련을 못 버리겠네 헉, 어 옆에도 있었네? 짠. 너는? 특이한 거 사네? 이 중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 다 좋아 얘 너무 영롱하고 나얘얘 어. 초밥 아어 초밥 제일 싫어 아 민초 어제도 예쁘다 어, 색감이 제 4개 1,2,3인데 3,000원 결제 좋아해요 어 네! 노아 스토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오>! 짠! 아! <웃음> 어. <웃음> <worthwhile> 어머! <웃음> 핑크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웃음> 저 안무습 <웃음> 어머! <웃음> 왜? 어머 이거 뭐야? 가운데? 이거? 실명이야? 모자이크야? 아 <웃음> 옆 모습 뒤에 똥구멍 어머 봐봐 이런 거 이런 쓸데없는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음. 별로다 저도 가자 <웃음> 어내 욕조에 집어넣어 어 근데 내가 원했던 그 그건데 맞지 맞다 오왜 <웃음> 이렇게 아나 <웃음> <웃음> 빼봐 <웃음> 뺄수 있어 못빼 어 뭐야 뭘, 뭐야 야. 어머 맞아 아, 아니야 엉덩이 지금 여기다 나갔잖아 이때매 다시 게요 그럼 곤양이 한 마리 입양했어요 이렇게 딱요 느낌 근데 눈 감고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 안 보여 나 진짜 안, 안 보여 아 그림 그려져 있어 어때 아, 누구야 누구야 근데... 누군지 말해봐 그건 짠 베스트 위시스? 디무 베스트 컬렉션 아니야? 어? 최고로 원하는 뭐 그딴 건가 보다? 어? 내가 디무 있어요. 너하고 이거 옆으로... 부르지? <웃음> 아, 얘네가 디무예요. 너무 귀엽죠? 심상치 않아? 으윽! 아그거 하지? 쪼! 아 이제 좀짜증 나. <웃음> 아 귀해! 기... <웃음> 내가 봤을 땐 피규어 한두개 정도 있고, 엽서도 있고, 팬도 있고. 그런 어, 거 필요 없네. 하나, 둘, 셋! 어? 스티커 아, 손 빼고. 쳐봐. 아, 아 할... 그러네. 내가 말한 대 맞네. 현재 자 코리아 여러분 코리아 시브롱 시브롱 코리아. 어, thank you so much for. 오야! 오야! 아나 알아 영어. 방주가 모래1 0주년 a n n i v 를 c e l e b r a t i with love. 오 예뻐. 오, 너무 귀엽다. 팀은 이제 이렇게 스티커. 얘는 이제 개잖아. 몰리도 이렇게 있어요. 몰리 스티커. 그리고 얘는 Thank you so much for my global. 이 엽서가 이렇게 너무 귀여운 쿠키가 있어요. 이렇게, 짠. <웃음> 이렇게. 몰리, 몰리도 있고, 디무도 있고, 다 있네. 여러 가지 아이들이 다 있네. 그리고 라브부도 있고. 얘는 판마켓 애니버서리 스티커예요. 애니버서리 스티커. 예? 기념으로 나온 스티커 세트 약간 폴록스 되어있는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함께 롱봉스 그리고 몰리 핑크 바우치 어, 이렇게 있어요 뭐, 어, 핑크 바우치 어. 짠반맛뚜 피규어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 짠 퀴키 열쇠고 리짠 어, 이거는 따로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푸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핑크머리 레이디에게 한번 핑크색 열쇠고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푸키 먼저 슬리핑 베이비스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가 나올지 한번 딱 보시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푸키 베이비 슬리핑 베이비 야. 어 얘는 핀배지네 푸키 이렇 뒷모습 그 s 은 얘는 얘얘 뭐야? 얘도 핀셋. 얘도 핀셋이에요, 여러분. o s a Timosa. t i m 그렇게 써있 m o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i 귀여운 a t 이 이렇게 별 반짝반짝 작은 별과 m o s 모습 뒷모습 s a Timosa. t i m 줄게. 게 Timosa. t i m o i m 얘부터 먼저 뽑을게요. 얘 몰리!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과연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조을딱조을 딱. 어? 이거 그건가 모르겠네. 아! 머리에 새똥을 맞았나봐요. 새똥 맞은 네, 귀여운 몰리 아기가 나왔어요. 머리에 묻어서 그 조등이가 튀어나온 거야? 조등이야턱 집어넣어! 네, 무모 머리에 새똥을 맞은 이렇게 음, 소프트 드링스 몰리가 나왔습니다. 셋, 한 마차의 시그니처 카드. 커자 다음은 제 이모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한 모습. 짠, 옆 모습.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를 한번 골라보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셋! 게 이렇게. 이렇이거진이렇이이야게이이야사이이야 짠, 이러분 이렇게. 이렇 귀엽죠? 이렇게 호롱 불, 이거 뭐라 그래 불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무슨. <웃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아, 이거 있어. 어 얘는 참 무슨 남그래서 그냥 스카 뚫려 있으면 오 <웃음> 이렇게 스키를 딱 태워주고 <웃음> 어, 스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이렇게 했어 모든 건다 끝나지 않을까 하나 10주년 맞지 피규어인데 이거 막 품절돼가지고 품절 대란이 있었고 막사람이줄 서서 사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어, 오픈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응? 아 유키다 징글스 응? 반대가리가 이제 잘려나간 <웃음> 유키입니다 조금 징글스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색감이 영롱해요 어, 얘는 그냥 의미가 있다 의미 의미 10주년의 의미 오얘네 어, 귀엽다 유키새끼 유키새끼와 큰새끼 이렇게 했어. 에? 없나,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 안 끝났어. 이번에 이렇게 파티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세 가지만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앞에도 너무 귀여운 천선미가 그려져 있고, 옆에 이렇게 아이디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픽. 짜잔! 개봉스개봉스 빨리빨리, 뽑스뽑스 이거 뽑스. 숯방지. 짠! 빨리빨리. 빨리. 어? 아, 요렇 나왔다! 여러분 제가 원했던 언니가 이렇게 바로 띡!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색감 너무 예쁘고요. 와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야 신난다. 다음은! 헉! 그렇게 몬스터 같은데? 하나 둘 셋! 이 <웃음> 그렇게 몬스터 나왔어요 여러분. 모습 이렇게 노란색 예쁜 바지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웃음> 마시멜로 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요. <웃음> 딱 엘모만 나오면 <알면> 돼, 엘모. <웃음> 이건 완전 럭키야. 아, 둘, 째 어, 빨리 빨리 레 짠, 애비. 짠, 에비의 풍선. <웃음> 얘 귀엽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귀엽네. 옆모습, 옆모습 이렇게. 뒤에 날개, 투명한 날개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남은 재밌었니? 어,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어, 다음 주에는 럭키박스! 러깃박스. 럭키박스를 또 샀어요. 네. 어떤 게 들어있을지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안녕하세요 키드트 유튜버 노아스토리 이도아입니다 판마트 10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판마트 10주년을 제가 축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언제부터 피규어를 수집하셨나요? 어, 저는 어린 시절 외국에 살면서 애착 인형들과 막 피규어들이 있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피규어들과 장난감들이 많이 많이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피규어를 수집하시나요? 장난감은 또 다른 저의 하나의 다른 세상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많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에 어, 장난감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판마트 피규어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예전부터 유명한 판마트를 잘 알고 있었긴 했지만 처음 접하게 됐던 것은 어렸을 때 봤던 세서미 아이들이 판마트에서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판마트 피규어는 얼마나 수집하시고 계신가요 보시면 은 뒤에 몇 가지 있고 세서미 스트트 클래식 라인을 시작으로 마우시리트 그리고 제가 가장 상징적으로 좋아하는 어, 토이스토리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도 계속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판마트에게 바라는 소망 지금처럼 귀엽고 예쁜 어, 아이들과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판마트는 디테일 디테일이 아주 뒤집어져요 판마트는 디테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디테일이 좋은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판마트 10주년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노아스토리와 함께 20년 30년 쭉쭉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웃음>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판마트 축하합니다 판마트 yeah!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밥마트 10주년 축하합니다 <웃음>